지난해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였던 대구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물론이고 거래마저 사실상 끊어진 모습이다.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집포유자와 매수대기자들을 넘어 지자체로까지 퍼지고 있다.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선 직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우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 부동산 시장 위축이 규제 외에도 금리 인상, 과도한 공급 증가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21,727가구로 전월에 1만 7,710가구보다 22.7% 증가했다. 이중수도권은 1,325가구로 전월보다 12.2% 감소했지만 지방은 2 4 0 0가구로 전월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는 전월보다 86.0% 늘어난 3,678가구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증가했으며 경북은 미분양 물량이 5,2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미분양 규모로는 경북이 1위, 대구가 2위였다. 이 같은 미분양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 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의 경우 공급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 탓에 미분양 증가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우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변곡점으로 보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빨리 규제 해제가 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기주거정책심의회 6월, 12월 전에 대구 상황을 전달하고 해제 필요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흥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청과 민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확대, 적용도 고민 중이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대구시의 이런 움직임만으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거란 기대는 않는다 다만 대구시의 인식이 이런 기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공유되길 바란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다.